이거 먹으면서 또 빠졌고 와 이거 뭐야 대자리 플래시 어떻게 받아줘야 돼 이런 거 봤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일반 게임 아 케넨? 케넨? 용기? 그런 게왜캐넨 관계 그래 그게 진짜지 도벽 캐는 일려나 가보자고 상대 캐넨이에요캐넨 케넨? 도벽 캐넨 미쳤죠 일단은 야마 이분도 캐넨 원체물 알고 있는데 그렇죠 뭐저세상을 갔다 온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두 대는 좀두 대는 조금 거시긴한데 괜찮아요 뭐. 한두대로 갈리는 라인전이 아니야탑 자체가 지금 이런 캐넨과 클레드 구도가 한두대로 갈리는 구도가 아니라서 1레이 찍었네요 티 안다니는거 보니찮아 근데 빡세게 미는거 좀 기분 나쁘다 평타 탄대 치고 이스킬 쓰려고 할텐데 알면서도 맞을 수 밖에 없다 조금만 전부 합시다 성향이 좀 급하네 도벽에 미친사람이네 딱보니까 그래, 그 원래 카직스가 초반에 쟁을 다니는 패는 아니라서 아 먹죠. 아 포탑 한대 까비 맞출 수 있었는데 포탑이 못했네 나한테, 와 무경에서 차마 들어가서 지를 수가 없었다. 3렙 찍고 들어갑시다. 콘텐 85원 아직. 삼신발 가야되나? 얘도 안먹네? 쫄리긴 하나뷰? 빠졌죠? 어 뭐야? W까지 뺀다고? 아니 왜왜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내 뭐지? 너무 너무 격정적으로 안정적인데? 상타 좀 빼라 친구야 까비 좋아요. 풀안 쓰나? 텔 쓰겠죠? 와, 풀안 쓰네? 깡따구가 있는데? 이 스킬 기다리는 거? 90원. 대포에 텔탈 텐데, 큐 던지지 말자고. 위치가 너무 안 좋다. 아, 형. 아,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 바보, 들어가지 말걸. 살고 그냥 뺐어야 되는데. 너무, 너무, 내 도움이 욕심부렸다. 아 진짜 너무, 너무너무 아쉽다, 그냥. 아. 그냥 처음부터 리신을 칠걸. 그지, 형들? 아닌가? 응. 그러면, 세넨이 옆에서 깐죽 뺏을라나 풀을 너무 일찍 썼나? 좀더돌걸 그랬나? 뭔가 나도 성급하게 했던 것 같아, 대결. 내가. 1 7 0원 근데 이거 스킬 이렇게 막 써도 되나? 안될 텐데, 저러면. 저러면 턴이 아예 안 와요. 계속 스킬 걸 기다려야 돼서. 그래도 저거 좀 그렇다. 그렇죠? 됐어. 좀만 더 이득 볼까? 여기까지. 슈아선 피해야 되는데? 못 피했다. 까불어. 궁극기 돌면, 쇠각이 나오긴 하는데. 길이 충분하려나? 킬좀 빠지면 가죠. 큐. 지금이다. 야, 진짜 커버 미쳤는데? 아! 와, 진짜 너무 봐준다. 커버 너무 미쳤는데? 아쉽다. 이건 나이스긴 한데, 틀었다. 헤이드. 나이스. 리신이 탑에 쏠리는 만큼 바텀 쪽에서 이득 봐줘서 그냥 조용히 하고 있읍시다. 어차피 아직은 바텀 게임이니까요. 다음 시즌까지 버티고 있다고. 그리고 미니이 밀리는 것도 아니고, 킬을 그렇게 막 먹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 다음, 다음 대시를못 썼어. 한번 잡고 싶은데, 지금 원콤 가능하거든. 한턴 그리고 죽을 때마다 라인에 다 바꿔 죽어서 계속 막 엄청 손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리신이 좀잘 커간다. 약간 그런 느낌. 리신 미드 이렇게 움직이면 바텀 쪽으로 가주 밖에 모르죠? 나이스. 야, 킬 먹고, 카지 사라주라. 나이스. 아, 내 죽어버렸네. 근데 케넨이 아예 견제를 안 하려고 하는데, 아예. 더블 빠져. 아, 야, 미안해. 큰 실수를 했다. 아 이거, 이거 여지져버렸는데. 제시 스킬 한번 맞춰고. 대포 먹으면서. 빠져. 어? 와 이거 뭐야 제자리 플래시 어떻게 받아줘야 돼? 야 제자리 플래시 큐를 피했어. 야 이거 뭐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방금 판정. 야 방금 방금 판정 개호반데. 믿음의 손해 보지. 아 이제 개. 아이. 아니, 야, 아 진짜 라이프 정글 차이. 이거 진짜 정글 차이 이번 건. 피마도 지고 왔어. 되나? 아니야. 글로퍼들 전투랑 내한 아니 빡빡이 빡빡게 밀어. 빡빡 밀어야 돼요. 나이스 정글 차이 실패 방제대로 합니다. 방제대로 어 짧다. 역시 다리 길이 길의 개수 <웃음> 다리가 긴 사람들은 방금 거 끌렀거든. 근데 나다리 다리 다리가 짧아가지고 다리가 짧아가지고 와리고와고고 와스마트 없이 먹은 거야 대고수네 대단한 걸 아니 정복자 정복자 클레드 떡상인데 무슨 말이야 형들 너프 아니야 클레드 정복자 클레 드 떡상이야 담배치 와이 형들 그 추가 이 추가 개수에 대해서 약간 뭔가 좀 가볍게 보는 거 같은데 좋았네. 살려줄나? 어디로 가야 살수 있냐 이거? 아 갑다 살수 있는 곳이 없네 음파 맞고 나라 올때큐를 썼어야 되는데 바보 그래서 진짜 좋아요 만약에 지금 이대로 나오면 은 정복자가 사기 론이돼 그건 확실해 원들도 이번에 패널킬 사라지면서 원들도 정복자 될 거야, 아마. 그래서 한, 동안 정복자 메타가 올 거예요, 확실히. 이대로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대로 안 나온 말고. 아, 이 싸가지 없는 리신 한번 잡고 싶은데? 이 싹수 없는 백. 방어도 셀프 걷죠, 이거? 싹수가 너무 노랬다, 리신아. 탑 넘어왔어, 너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번에는 스택도 사잖아. 그냥 스킬도.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굿. 너 뭐라 하지 마, 형들. 나섬쪽에 잘했잖아. 합이 망하는 대신에.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어. 탑이 망한 다음에 내가 캐낸 상대로 아무것도 못하면 은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라인을 다 밀고 죽은 거라서 얘가 아무리 와도 저는 결국 미니언을 다 받아 먹은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와요 결국 너무 던나맞죠카직스죽가버렸나죽가버려버리나 저러면 욕해야지 이제 정글 근데 리신킬이면 나쁘지 않아 뭔지 모르겠지만 얘들 운영이 좀 심상치가 않다? 얘들아 운영이 좀 심상치가 않은데 나는 내가 느끼기 나만 그렇게 느껴? 뭔가 나는 운영에서 신상한, 신상치 않은 점을 느꼈는데. 소나 템도 좀 신상, 신상치가 않은데? 와우, 깔끔한 거 보소. 일단 미담을 해줍시다. 휴대질화 밀만 하지 않을까? 가보자고. 아, 이런 거 같이 맞으면 어떻게 미냐, 이걸. 저도 미네. 좋아요. 그냥 거의 이겼죠? 근데 이럴 때 조용히 하고 있어야 돼, 올라갈 사람들은.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은 이럴 때 오히려 더 조용히 해야 돼요. 그냥 뭐 봐도 못본 척. 왜냐면 스스로도 자괴감에 빠져있을 거거든, 이미. 그냥, 그냥 보고 참아야 돼. 그래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불리를 보고도 못본 척을 해야 돼. 그것이 대한민국 사회고 롤입니다. 아. 나돈 너무 많은데 리드 한타 하려 그러네 우리 징크스자좀 멀거든 이거 봐줘야 돼요 아니면 터져요 킹아 두개 합시다시아 싸움이 좀될것 같아요 깔끔하죠 결이나 마법은 형들 선택해서 들면 될것 같아 결이 룬 플레이 보고 싶으면은 유튜브에 깻잎 한장님이라고 줄겜 유저입니다. 그분이거든? 그분 검색해서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형들. 질러보자. 질러고 싶은데? 카릭스 집 간다. 지르면 좋은데, 이거. 각. 진짜 좋은데, 각. 이게 팩트. 아픈데? 청춘인가? 여기를 그냥 지나간다고? 아, 넌병 넘는 게 있구나, 너는. 어마어마한 걸. 여기 와주겠죠? 땅을 좀 넓혀보실까? 아래쪽으로까지. 여기. 맞아. 좀세개 넣을까? 한타 잘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로. 어치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좋아요. 일단, 최대한 본대 붙어야 되는 건? 내가 죽기 때문이고, 수위 한번 피해야 되나? 살려주나? 아, 치면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왜 했어? 아니, 이걸 왜 했어? 에이지 다이. 야, 낚아 죽일라 그래, 쟤. 이상, 이상한 거배워어이 감사합니다. 안 돼, 던졌다. 게임 즐겨만 해. 그러니까 점수가 떨어지지. 이런 짓을 하니까. 이러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이런 식으로 풀이랑 공을 이렇게 날리면은 당연히 떨어지지. 좀 붙어주는 게 좋을지도. 카제스가 피 관리가 안 돼서. 야, 아, 대쉬 있었으면 먹었는데. 딱 먹는 타이밍인데. 너무 애쉽고. 쉐어 좀 잡고. 시어를 진짜 너무 잘 받았다, 애들이. 와, 어디 있는데, 그냥 총? 일 제가 몸을 댈게요. 엄청 빠르긴 해. 진짜 빠르긴 해, 진짜. 세상에서 제일 빨라. 흙대지기 때문에. 얘네 생각하는 것보다 빠를 수도 있겠네. 그냥 이제 걸어볼까? 이거 좋은데? 어. 공좀 아프고. Q 지금인가? 아니었네. 와, 카이사. 드리블링. 어. 그걸 쫓네. 이거가 되게 좋았어요. 투대지라 밀고 가지 않을까? 대신 아무리 잘해도 이건 뭐 아무것도 못하지 않을까요? 또는 아무것도 없고. 생방은 9시 시작에 새벽 1시 종, 뭐냐, 방종이에요. 근데 유튜브에 공지로 뜨지 않으면은 이거 핫픽 쓰고 유튜브에 공지 뜨면은 그때로 옮겨지거나 휴방일 수도 있어요. 유튜브 영상 설명란에 달아놨거든? 그래서 그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용싸움 무서울 것 같다고? 그렇게나텔 들어야 되나? 텔로 막고 들어야 되나? 아니 이게 근데 보니까 바텀에 힘을 안줄순 없어 아무리 용이 바뀌었어도 아니 뭐냐 뭐 솔로라인 뭐 버프 먹고 해도 용을 내가 볼때안 먹을 순 없어 아 이거 선택을 해야겠는데 메이치가안 보이면 더못 밀지 않을까? 제이스가 카직스가 가버리네 와.. 너무 잘 끌어서 이거는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진짜 와스톤 너무 좋았다 뭐라 뭐해준거지? 저만가? 와얘데 진짜 너무 잘 끌어서 원래는 싸우면 안되거든 4대 원타라서플레드는 그냥 질각만 보면 돼요 질각만 누가 지켜주려고 하지 말고 제각으로 휘저으면 돼 휘저으면 그냥 파괴 느낌. 아. 좋아요. 이제 애초에 카이사 저 소나 자체가 블리츠한테 아무것도 안 되지.